얘네들도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네 온전히 기억이 되어 있겠구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분위기 잡지 않아도 나오는 분위기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잠시 멤버들 사이에서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지금 오히려 일주일이 너무 감사하고 숲이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